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당연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래간만에 뵙고 제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 계신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 점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정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주의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학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네.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좋은 신학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저희는 신학의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어, 논리가 생겨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세, 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성경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두 번째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희는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일이나 혹은 새벽기도나 혹은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신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특히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전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하지만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하지만 창세기를 너무 오래, 오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지난 과거에 돼요. 벌써 1 년, 2 년, 몇년 됐어요, 목사님, 그죠? 네. 그러니까 벌써 앞에 건다 지나갔어요. 너무 까마득한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서신서를 읽거나 어떤 어, 책을 읽을 때 성경 있는 책을 읽을 때 단번에 읽는 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습득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책이 갖고 있는 구조 그리고 문맥 그리고 그덜 명확한 부분은 더 명확한 부분을 통해서 그 말을 다시 하면 은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돼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나마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설명할게요. 그렇지만 이 구조는 각자 목사님마다 신학자마다 가지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구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제 방법,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대로 어떻게 내가 연구를 하게, 생각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는요. 두 부분으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 나눠져 있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서론으로 보고 1장 18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를 본론으로 보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구조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했을 때 그것을 대칭구조로 볼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죠, 제가. 대칭구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칭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7절인데 1장 7절은 뭐에 대해서 써 있냐면 수신자와 문안인사에 대해서 써 있죠, 거기가. 그거가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16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16장 전체라고, 거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편지를 쓰는 이유와, 이유와 방문 목적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쓰는 편지를 쓰는 목적과 방문 목적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서론의 결론 부분이고 그 나머지가 뭐냐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 본론 내용으로 볼수 있어요 서로 대칭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시고 한번 집에서 한번 그 식으로 읽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그런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한 부분만 오늘 본문 읽은 본문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조, 서로 대, 대칭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 죄송하지만 사모님 좀물한 잔만 주실래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도, 송신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죠? 송신자가 바울이 그런데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똑같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바울 디모데 누기오 야손 가이오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같은 같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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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분까지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6장에 보면요. 은 그리고 5절, 5, 1장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16절, 저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죠? 똑같이 되죠?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1장 18절부터 1 5절 어 15장 13절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아, 니야 죄송합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16장에서는 아 16, 26장 26절 하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표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고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소유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다른 어떤 소나기에서 뺏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대칭 구조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고 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쭉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러면 경고하게 하실 이라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경고하게 하신대요. 어디로부터 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너에게 전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건 반석이 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 먼저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앞부분, 로마서 앞부분을 전체를 갖다가 한번 개요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씁니다. 16장 27에서 27절을 보면 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6장에서 마지막 이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끝내요. 결국은 뭐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소개했던 모든 그 내용들이 어디로 결말져요? 예,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에서 저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개요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 사도는 그 후에 이 제가 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가 이제 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주로 제가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금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저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어려운 질문은 안 합니다. 우리가 첫째 딱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지막 16장에서도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덜 명료한 것은 더 명료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베소소 1장 3절부터 14절 15절까지 말씀인가요? 그때 에베소소는 이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소개를 하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실행하신 그 일을 얘기를 해요. 그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 보금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우주적인 대우주적인 무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경륜적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륜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어요 왜? 3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꼭 3위 일체 하나님의 존재 근거가 되거든요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라면 존재적으로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창세 전의 얘기와 어떤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복음이라고 해요. 저희를 저 우주 너머래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장엄한 사실을 지금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의 생각이 너무나 좁아서 문제지. 문제는 저희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원대한 게. 저희를 얼마나 고급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이해하고 나서는 저는 하나님의 그 어다심에 대해서 놀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원대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란 말은 어쩌면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 자체가 복음을 다 얘기해 주지를 못해요. 핵심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대한 계약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세요 그런데 요새 세대는 가장 우리가 기독교가 좀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혹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란 말은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다시 글로 돌아가요 그러면 약간 뭔가 지금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복음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면은 복음 앞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니 일반 뭐 어떤 교회든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복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야. 또 혹은 아니야 좋은 소식이야. 또 혹은 살아있고 베드로의 표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 하냐면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자 어? 복음으로 살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핵심은 얘기를 아직 안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도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 받았을 때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건 완전하게 알지 못했죠 완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머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머리에 하나님이 없는데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0cm의 여행이라고 그러죠 이 30cm 가는데 40년이 걸리고 80년이 걸려요. 그래서, 보금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를 오늘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금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냐? 마가보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로마서 15장이나 뭐 그런데 또 여러 가 여러 어 성경 구절에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하늘복음이죠.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근데 누가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복음 사, 이것을 골로서에서 13,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은 10장에 보면 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화평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이런 화평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딱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화평 뭘 생각해요? 원수 맺어졌던 것들이 다시 평화스러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평강이 됐어요. 뭐 하려고요? 평강,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뭘 해요?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교제가 이루어져요.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또 다른 데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주어진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유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복음은 뭐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있냐면 제가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좋은 소식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라도 혹시 잘 적어서 정리해서 써갖고 갖고 다니세요. 저도 이거 되게 연습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럼 다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차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라 한다면, 그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디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어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먼저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다고 1장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성도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복음을 이미 듣고,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도 생각에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금이라고 전하기를 원한다고 라 얘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15장에 보면 은 로마를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에는 가서 또 다른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아, 남이 세운 교회에 가 가지고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가서 내가 뭐 감내라 배내라 아니면 내가 또 거기서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도들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아주 협소한 복음 죄송합니다. 이말 잘못하면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협소하다는 말 외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복음, 예수복음 아니, 그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 그거죠.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간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저 넓, 넓혀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을 그 전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 (2~3년) 이 편지를 쓴 (2~3년) 후에 사도가 로마에 잡혀가게 되죠 죄수로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먼저 쓰고 그 후에 로마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부는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르게 죄수로 가게 되죠. 가서,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재밌게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바로 한 장을 넘기면, 한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앞에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앞장을 넘겨서, 여러분의 성경책 앞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좀 제가 저 뭐야,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데 잘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아마.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죠? 예. 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논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곧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준비했던 것보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금이라고 했을 때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희가 미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수면제를 먹였는지 납치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옮겨졌어요 밤 사이에 그래갖고 딱 여기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은 제가 볼 보... 반드시 믿기에는 변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변해져, 변해져 있고 그 나라가 옮겨졌다는 것을 인지해요 인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옮겨져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진 걸 어떻게 옮겨졌다고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우리 가기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옮겨졌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딱 옮겨졌더니 도착하자마자 막 영어가 막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이제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교통법을 배워야 돼요. 사회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생소한 거예요. 길 끌어도, 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다녀요. 캄톤인지, 이곳에 가면 위험한지, 목숨이 뭐 위태로운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살면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 살면서 배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렇죠? 이런 인도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또한 간증하는 사람이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하게 하신다. 왜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왜 생소한 나라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세상에 사는 것이 과것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배우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캐논이에요 저희의 자대예요 이게 길이에요, 저희에게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희에게 귀에게.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게시를 주셔서 가르치시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저희를 이제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게.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라 근데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 좀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요. 저도 광고하고 저도 로마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제 딴에 제 딴에 뭐 우리 목회자들 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꽤 오랫동안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몰랐어요. 광고하고 넘어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로마서를 쓴 장소가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57, 58년경에 혹자는 뭐 59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년 동안은 조금 뭐 1, 2년 차이는 학자마다 다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그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과 이 편지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들은 영과 역, 영혼과 육신 몸을 나눴어요. 그래서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이 이원론이죠. 영지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죠. 깨끗한 것이고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는 구,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였어요. 그런 바울이 이 로마서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신학적인 내용들만 썼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칭의 이런 구원, 이런 놀라운 그 교리를 우리가 어, 더 귀하게 로마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을 덜 강조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되는 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라것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증명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증명, 스스로에게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증명은 목사님도 해줄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해줄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각자 스스로가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에 삶을,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 때는 세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듯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는 로마서의 핵심인 칭의교리, 의롭다함을 의롭다한 자로 여겨졌다. 라는 칭의교리를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죠. 칭의교리는요, 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칭의교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성화, 결정적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배우셨을 거예요. 이 칭의란 이 자리는 반드시 결정적 성화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과 함께 있어요. 이 칭의 교리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점진적 성화가 무엇인가를 배워가죠. 그것은 우리의 옛날.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들은 갑작스럽게 거기 그곳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떠났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어요. 급하게 먹고 오죽하면 먹는데도 서서 먹고 떠났잖아요. 허리띠를 메고 먹었어요. 그들은 빨리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좀 준비도 없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왔어요. 40년 광야는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성화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돼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면, 층위도 알고, 성화도 알고, 영화도 알고, 뭐, 중생도 알고, 다 알아요. 뭐, 신학적으로 뭐, 뭐, 구원론이다, 뭐, 성령론이다, 창조론이다, 신론이다, 뭐, 그러면서 알아요. 근데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기 계신 어떤, 나이 잡수신, 저기,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분의 생활을 보니까, 저의 생활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에 대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가 높겠어요, 지식적으로. 제가 훨씬 높죠. 근데 삶을 보면은요, 그분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답 한번 해 보실래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그런, 못, 그런 성화에 틀린 점이 보여질까요? 저하고 구분하고요. 딱한 가지예요. 그분은 그분이 만나고 알고 계신 그 조그만 지식대로 살셨어요 그분은 아주 심플해요 그분은 그분이 만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냥 살았어요 간단해요 그 지식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저는 많이 알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전혀 그 삶,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제가. 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선생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 좋다는, 많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진짜 0.001%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그 맡은 자로서 어,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의 그 삶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16, 1장 16, 17절에 있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창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지혜가 낮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복음의 혜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7절에서 뭐라고요? 이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음. 어디까지요? 우리의 순조까지 받아내세요. 반드시. 안 그러면요. 맞아요. 많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환란을 자초하게 돼요. 그리고 그 환란에서 넘어지기 쉬워요. 저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뭘 전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밤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재주가 없는 자가 정말 두서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는지 참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든 에덴교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을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은 감사로 우린 박수 대신 아멘으로 아, 한번 우리 아멘 좀 크게 좀 해봅시다. 다 같이. 네, 어, 우리 신태우 우리 장로님은 그 이제 한국으로 가시면서 남포교에서 어, 이렇게 시무 장로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어, 예, 예, 가시면서 예, 이승구 목사님 언약교회그 예, 지금. 섬기고 계시죠. 네. 어. 음. 이제 그 성도로서 어 그리고 에, 이제 구역장 일을 에, 감당하시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이 알려 주신 복음을 나눠 주고 섬기고 가르쳐 주고 그러고 계십니다. 음, 참 귀한 것 같아요. 어, 우리 이 시간 우리 신태우 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장로님이죠. <웃음> 우리 신태우 장로님, 그, 그 사역을 잘, 그 이승구 목사님 교회에서도, 음, 그, 어, 열심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 이 시간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잠깐, 그, 나온 것을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내일, 이제 병원에는 5시에 들어가지만 8시 반쯤에 수술에 들어가는 우리 최동명,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어 같이 여러분 어 예전에 이렇게 이쪽 그 대퇴골 이쪽에 수술했던 부분에 그 연결 고리가 커서 그걸 좀 다시 좀 작은 것으로 옮기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 커서 그게 신경을 누르고 그래서 많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웠는데 수술을 잘 받으셔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빨리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신태우 장로님과 우리 최동명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3회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환란을 통과하여 거룩한 자들로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섬겨주신 우리 신태우 장례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나는 이마다 또 머무는 그곳에서 늘 힘있게 증해할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동명 성도님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내일 수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의료의 뭐 모든 손길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나가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한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의 나라 이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의 초대를 구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가는천국가는 가는 그런 협의적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3위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하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땅의 환란과 광야의 여행길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꼭 가야만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저희에게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3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제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맛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아픔과 환란과 역경들을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광야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의 결정적 영광의 그 모습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명을 우리 안에서 절규를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승리를 가지고 이겨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또한 맛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태호 장로님 하나님 일찍이 참이 아들을 찾아오셔서 세상 가운데 참 썩은 지식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을 주께서 살려내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을 주셔서 만난 이마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속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주여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까지 이 머리에 있는 하늘의 이 생명의 지식들이 가슴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있는 복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께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명 성도님 우리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수술임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밤에도 그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시고 내일 의료의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쾌유한 편안한 이 통증이 없는 그리고 이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받으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살아내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수순 일정 가운데 같이 해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드리옵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